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어떻게 2020년도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?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성원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신 덕에 지금은 새로운 공장에서 이렇게 첫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나은 이런 직장생활, 가정생활 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. 어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예고했듯이 어, 심압대 관련된 영상입니다. 뭐심압대 관련된 영상이 별거 있겠냐 라고 하시겠지만 어, 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, 심압대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브 센터를 작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말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. 가시죠. Thank uh you. -huh.